첫 번째 보겠습니다요. 첫 번째 여기 생략하는 거니, 그렇지? 목적적 관계 되면서 목적적 관계 되면서는 생략할 수 있다. 목적적 관계 되면서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나오는 구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명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생략된 거야. 알겠니? 어. 이거는 뭘까 그러면? 선행사야. 얘는 어, 뭐냐면? 주어야, 이렇게. 네, 그래. 좀 이따 애무본 건데, 얘들아, 이거 봐봐. 여기 뭐니, 이거? 이거 뭐니? 명사전화. 그 다음에 데이비드 뭐니? 명사전화. 이렇게.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어, 접촉이라고 이해합니다. 영어에서. 내가 이런 말을 좀쓸 거예요. 접촉. 명사와 명사끼리 접촉이 일어나면 목적격광이사 생략이 가능성이 높다. 자,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뭐가? 그렇지. 꿈이나 아니면 뭐가 생략됐다? 대신 생략됐다. 라는 걸알수 있지. 미나 대시 이승룡. 됐다. 왜 선행사 상미나? 반지. 밑에 묶어준거 이렇게. 그래서 이리 여기까지. 대리 반드시 확인해줄게 하나 있지요? 뭐죠? 반드시 항상 선행사를 데리고 들어가봐라. 선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데리고 들어가봐라. 어디로 들어가니? 그 자리에다가 목적어 자리에. 목적으로 기본 어무라니게 이렇게. 목적으로 반드시 기본 어무라. 자 집어넣으니까 데이빗은 바로 그 소녀를 만났다 어제 괜찮아요 두 문장은 뭐야 this i g i r 이라는 한 문장과 그 다음에 데이빗 매트 허 원래는 허였던거죠 허이거에선행서로어렸던거죠 그래서 허자리에 흠이 온거예요 흠이나 대시 온거고 그리고 생략했다 왜 목적격 공개된 유사니까 아 알지? 어, 목적격 공개된 유사니까 생략하거라자 그런데 이럴 때생각 못해요 어떨 때? 안죽어줬나 이거는? 목적격 관계 명사 생략해서 안 되는 게 뭐죠? 전치사가 오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봐. 자, 목적격 관계의 명사 앞에 오면 전치사가 오면 생략할 수 없다. 이때 전치사 오면 생략 불가. 생략 불가 아니 불할수 있다. 가. 불가야. 불가. 생략불가. 생략 못한다. 자두 번째 패턴 들어합니다두 번째 패턴은 뭘까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다시 한 번.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 비동사야. 비동사야. 중요한 건 비동사야. 비동사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야. 비동사야. 요거는 생략 네. 가능합니다. 어, 어, 어. 여기 예문이 없어요. 예문이. 이거 아무나 하나 적어볼게 거실에서 잠들고 있는 그 소녀는 The Girl. 이렇게 나올게요. The Girl. 뭐하고 있어요? Who is, who is sleeping? 잠자고 있대요. 어디서? 거실에서. In the living room. 이런 식으로. 자, is m y n i e c e 내 진려야, 조카야. 어우. 자, 여기서 관계정사진을 묶어볼게요. 관계정사진 범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기억 안 나? 써줬잖아. 저번 시험 뭐 써줬잖아. 관계동사의 범위는 관계동사 또는 관계절속에서 관계동사부터 동사 주고 그 다음 동사 앞까지 묶어주면 관계동사는 관계동사의 범위다. 관계동사의 격은 어디서 결정한다? 관계동사 절속에서 결정한다. 자 절속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다. 그래서 주격. 반드시 데리고 돌아본다. 선행사를 너를 데리고 돌아본다. 주어 되니 주어 되니 주어 되잖아. 그 소녀가 잠려하고 있잖아. 됐죠? 그래서 결국 뭘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같이 생략해야 된다. 주격 관계된 것 플러스 비동사를 같이 생략해야 된다. 여기서 여기가 생략 가능하 일이야. 여기가 이걸 생략하면 품치분사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기가 슬리핑 바로 그걸으로꾸잖아요 그래서 슬리핑 인더 리빙룸이 현재 분사 9. 그러니까 어차피 앞에는 주격 관계된 것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 그래서 거실에서 잠자고 있는 그 소녀가 나의 진료야. 나의 조카야. 라는 얘기입니알겠죠 남자 조카는 네비우 여자 조카는 니스라고 합니다. 진료. 자, 마지막 하나 읽어봅시다. 이건 어떻게 돼요? 관계대명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어, 척척 딱안 보여요? 여기 봐. 여기 명사. 여기 뭐니? 그치, 여기 대명사. 대명사. 알겠어? 대명사. 명사, 대명사. 똑같아. 명사, 명사. 이거 똑같아. 아, 여기에 뭐가 생각됐겠네. 뭐가 생각됐을 것 같아? 역시, 꿈이나 아니면, 휘치면 안되고요 네. 이렇게 생각했겠지. 흔히, 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 해? 너 스타트가 들어가고, 목조원자리 들어가야지. 여기 목조원 들어간단 말이야목조목조어 목적, 뭐로 들어가겠어? 힘으로 들어가겠지. 부 문장이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형 사들이니까부 문장은, 자 아, 이런 문장도 하나 있었던가요. I h o g h t h i m to be c l e v e r 나는 그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한 문장과 그 다음에 must not t could not solve the problem. 그 학생조차도 그 문제를 풀수 없었다. 라는 두 문장이 합쳐진 거야. 알겠어? 두 문장이 합쳐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그 학생조차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그 학생조차도 이게 전체 주어 could not solve. 풀수 없었다. 그 문제를 그니직독직해할수 있어야 돼 근데 거꾸로 영작까지 가능해야 돼 내가 이거 싹 쥐었을 때 이거 쓸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 쓸수 있다? 어 그래서 정말 잘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직독직해직독직해 직독직해 하는데 그직독직 해야 가장 돌감으로보니 영작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근데 중학교 때 이걸 깨우치는 순간 고등학교 올라가면 날로 발전합니다 날로 날로 응? 먹는 게 아니라 날로 발전한다고 자 이런 성장 동력을 여기에 갖춰놓는 게 그게 무기야. 안 들어온 거 보죠. 나만 갖고 있는 거야. 나만의 무기. 휘둘 수 있어요. 자 이거 다 했고요. 여기까지가 뭐라고 관계된 것에.